교수들이 이렇게 우리 개개인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에는 견해가 다르잖아요. 네. 권 교수와 나하고 또 다르고, 나하고 배교수하고 또 다르고, 같은 것 같은데 또 달라요. 네. 보금주의란 말 자체를 설명하기를 포기한 학자들도 있어요. 제 지도교수였던 도날드 데이트는 하도 사람들마다 다 보금주의라고 말하는데, 보금주의자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안 친한 거예요. 저는 어, 많은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, 신약 성서 학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현재 부분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임했다는 표현 임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충실한 일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. 아,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알미니안 전통에 서 있는가? 성령 운동을 수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? 또 정치적으로 내가 조금 더 참여적인 건가 아니면은 좀 배제적인가 이런 것들이 다그 섞이면서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복음주의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를 합니다.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?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. 왜냐하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나 지금. 현재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금주의 진영에 뭐 거하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만큼 보금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다우군인줄 알고 앉아있지만 속을 까보면 같이 있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교회 다니시면 안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속에 우리 한 개인 속에 심령 속에 혹은 어떤 교회 속에, 어떤 모임 속에, 집단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 특정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완성의 그림을 저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성적 서 텍스트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, 그 다음에 또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괜히 그런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잘안 돼서 제가 이렇게 시우를 거